자 열매 열매 열매 열매 이기 봐봐 열매. 열매 열매야 왜 삐졌어 열매 열매 삐졌어 열매 열매 이리로 와봐 열매 이리로 와봐 손어이로 와봐 이리로 와봐 열매 이리로 와봐 손손 손. 열매 손 열매 일로 와 열매 빨리 좀 일로 와봐 화났어 열매 일로 와봐 열매 일로 와봐 삐졌어 삐졌어 열매 열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열매 일로 와봐 인상쓰지 말고 야 으 야, 으으 나고 그러지? 으 야. 으아 나도 삐졌어 절로 가. 절로 가, 이제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화해, 화해 아아아아아아 이씨 절로 가 <목소리> 하이, 하이. 아, 아, 아.